우투도 영추도 우 황추도 청추도 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소재로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뭔가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장면 어, 생각나시죠? 아빠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이멘트보단이 영우가 베고 있는 베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즘 일자목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정상 경추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C커브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일자목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베개와 일자목이 무슨 상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우가 베고 있는 베개 에 이렇게 수평에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완전 일자목 거북목 아닙니까? 이 거북목 상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 우리가 보통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 스마트폰을 보는 상태 그 상태로 베개를 뱀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내 목을 혹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어, 좋은 베개와 나쁜 베개를 구분하는 기준 비싼 거? 싼 거? 아니죠. 소재가 고급? 좀싼 거? 아니죠. 내 몸에 맞는 베개가 좋은 베개고 나쁜 베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이 수평에서 하방 오도 마이너스 오도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마 쪽이 살짝 내려가는 수평에서 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C커브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바로 누웠을 때는 이마가 살짝 내려갑니다. 그 기준을 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이마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얼굴의 중앙,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플러스 5도 수평에서 머리가 살짝 들리는 이마가 살짝 들리는 플러스 5도가 될때이 어깨도 불편하지 않고 목도 꺾이지 않고 그래서 균형이 잘 맞아서 옆으로 누워도 편안한 베개 그 베개의 기준 그래서 5도를 기억을 하시고 베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개를 잘못 빼면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더무 높게 해서 기도가 꺾이는 거죠. 기도가 꺾이니까 당의 소리가 커지죠. 그럼 기도를 이렇게 풀어주면, 즉 베개를 낮춰주면 그러면 코골이가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코골이 방지 역할을 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베개의 역할이 아니고 단지 잘못된 것을 풀어줬을 때좀 순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누워도 어, 기도를 제대로 해놔도 혀가 넘어가고 턱이 떨어지면 별 효과는 없죠 근데 또 요즘 어, 사람들이 고침 단명하니까 야 높은 베개는 아, 해롭다 낮은 베개가 좋은 거아니야 낮은 베개들을 하는데요 잘못하면 낮은 베개는 머리를 제끼기 그래서 뭐 입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베개를 뱉는데 입술이 떨어졌다. 그거는 맞지 않는 베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개가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는 베개가 잘못 쓴 베개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코골이 방지 베개는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침대보다 베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